또 죽은 게 나기 시작한다 아이씨, 짜증나 피아노 학원 갔다 오더니 왜또 짜증나 있어? 왕벌의 비행 너무 안 쳐져 왕벌의 비행? 그 손가락 빠르고 어려운 거? 아, 손가락이 진짜 빨라야 돼 아! 나 진짜 그런 말 들었는데 무슨 말? 꿀젤리 그거 먹으면 왕벌의 비행 빨리 쳐진대 꿀젤리? 어 꿀젤리 먹으면 왕벌에 비해 빨리 칠수 있대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? 어디서 듣긴 유튜브 유튜브에서 들었지 꿀젤리라 이거지? 야 어디가? 꿀젤리 빨리 먹어야지 치, 그렇다고 먼저 가버리냐 이 그런건 없지 <웃음> 거짓말인데 우와 비키야 이게 뭐야? 꿀젤리 만들기 재료 꿀젤리? 아그 요즘 유튜브에서 진짜 핫한 꿀젤리? 어 재밌겠지 와나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재밌겠다 아, 어,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만들기 시작 좋. 먼저 꿀을 냄비에 넣고 끓여줍니다 얼마나 넣어야 돼? 어! 이 물병만큼 넣어주면 돼 아! 어린 오키님들 같은 경우엔 주변 어른들한테 꼭 부탁해주세요 빠져요 다치면 안돼 안돼! 우와! 우와 엄청 부풀어오른다 우와! 젖지도 않았는데 어 이제 15분 지났는데 언제까지 끓여야 돼? 아! 이거를 얼음물에 넣어보면 알아! 넣어볼까? 얼음물? 살짝 이렇게 떠서 얼음물에 넣어주면 이렇게 굳으면 되는데 손으로 꺼냈을 때 찰흙처럼 잘 되는 거가 잘 되는 거였어한 20분쯤 해준 거 같아 우와! 잘 된다! 우와 이거 진짜 꿀잘려 이제! 이거 봐 이렇게 만져줘야지 되는 거야 됐다 오 된다 오 이러면 된 거야 이제 이 병에 넣어 볼게요 제병를 넣어줍니다 오오오 오. 어, 밑에 움직인다 너무 뜨겁나 봐 허. 어. 아 어. 너무 뜨거운가 봐. 날린다. 어 no. 쪼그라드는데? 우와! 이렇게 꿀젤리 완성! 좋지요! 이대로 냉장고에 1시간 넣어주면 됩니다! 같은데? 우와 신난다! 이거 꾹 눌렀을 때, 어, 꾸덕하게 나와야 대성공 아니야? 맞아. 해볼까? 오, 오, 야 이거 진짜 안 돼. 와 진짜 안 나온다. 와 사람들 어떻게 한 거지? 대단한데? 와, 어, 떨어진다. 어. 와 이렇게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. 엄청 힘들어. 와 이거 쉬운 줄 알았는데 엄청 어려워요. 와 정말 된다. 나온다. 실제로 보니까 투명하고 더 신기해. 막 먹어보겠습니다. 꿀젤리 음. 음. 음. 이거 약간 꿀연 맛이에요. 올려. 음! <웃음>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! 엄청 잘안 나와요. 아. 오. 음! 와, 꿀로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다. 아. 맛은 있어요. 음. 와! 근데, 단점은, 너무 입에 붙어요. <웃음> 이게 아까는 엄청 녹... 얼어가지고 잘 안되는데, 조금 녹으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하, 근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... 음... 엄청 번쩍거리고! 꿀약 같은 맛이에요. 꿀 약.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힘, 엄 힘이 들어가. 얘도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쭉 눌러주면 이게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엄청 오래, 오래 걸려요. 아. 음. 우와! 오늘 꿀젤리 만들기도 대성공이다! 맞아! 꿀젤리 만들기! 대, 자, 성공! 성공. 어, 이거 만드냐고 진땀 뺐네. 헉, 손도 몇 번이나 떼일 뻔했다고. 만들 거면 조심해. 늘려볼게. 눌리나? 어머! 오잘 된다. 우와! 우와! 이게 진짜 꿀 젤리지. 나잘 만들었지? 꿀 젤리. 이걸 먹으면 왕벌의 비행이 잘 쳐진다 이거지? 이걸 먹으면 은 왕벌이 돼서 왕벌의 비행이 잘 쳐지는 건가? <웃음> 어이없는 미신이지만 한번 믿어봐야겠군 한번 더네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해보자 음. 음. 왕벌의 비행 피아노 10년 친나도 매우 어려운 거라고 이제 이만큼 먹었으니까 한 번만 더 먹고 놀이터에 가서 양 갈래를 기다려볼까? 음 음? 이게 뭐야? 먹었으니까 이제 내 피아노 학원에서 왕벌의 비행 잘 쳐지겠지 <웃음>